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제가 외국인 가이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비행기도 많이 취소되고 손님들도 패키지 여행 취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곧 실업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는 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랑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데월드 공연장, 백화점 등을 가는데요. 정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몰리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대만 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마스크 안낀 사람이 꽤 많다고요. 저도 롯데월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놀고 있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물론 요즘 마스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찾으면 찾을 수는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 질병의 발언지 우한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래서 제가 제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챗이라는 어플인데요 중국의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위챗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혹시 지금 중국에서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나요? 라고요 그랬더니 제 지인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네 여기 밑은 친구들의 댓글입니다 어맞어넌 있어 진짜 사기 어려워 거의 뭐살 수가 없어 사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살 수가 없어 게다가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걸살 수가 없어 원래는 너한테 부탁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됐어 한국에는 마스크가 있어? 대만 친구가 댓글 달았는데 대만조차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살 수가 없어 어쨌든 집에서 마스크 안 쓰니까 진짜 많은 중국인이 너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 응살 수가 없어 그리고 가짜가 너무 많아 사기 힘든게 아니야 그냥 아예 없어 살 수가 없어 하나도 살 수가 없어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한 20일 아니에요? 20일 동안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대요 정말 높은 가격에 살수 있는데 그건 또 가짜야 제가 이거 위챗에다가 올리니까 제 친구들이 개 메시지를 또 따로 보낸 거예요 한국 마스크 사기 힘들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예 살 방법이 없어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방법뿐이야 도시를 나갈 수가 없어 밖에 있는 친구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9일 전에는 출근도 불가능하고 어, 대련에 사는 친구예요 요영상에 사는 친구인데 마스크를 한 사람당 두 개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직접 찍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줄 완전 미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업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혹시나 중국 해관 같은 데에서 뜯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보내든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중국에다가 보냈는데 그 물건이 중국 정부로 보내지는 것도 있대요 나한테 사서 좀 보내줄 수 있어? 우리 여기는 진짜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살수 있어도 거의 다 가짜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빠 너무 악렬해 어떻게 이렇게 저질의 상품을 만들어?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로 중국은 가짜 물건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재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바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국은 마스크가 너무 부족하고 아예 살 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중국 정부에서 그 많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주는데 그 마스크를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어요 중국은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한과 더 크게는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더발 뻗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N95 마스크 150장을 사서 중국 쪽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건입니다. 제가 중국에 보낼 마스크를 구매를 했어요 국제우편으로 중국에 보낼 건데 언제쯤 도착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